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피아제 라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피아제 트레디션 G2 인데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엄청 화려한데 이 시계는 홈페이지에서 주얼리 시계 섹션을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이 제품은 2017년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옐로 우 골드가 아니라 핑크골드입니다. 이 제품의 매장가는 7,150만원이고요. 이렇게 화려한 베젤과 다이얼 그리고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젤에도 오리지널 세팅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인덱스에도 브라운 가닛이라고 하는 보석이 박혀있고요. 다이얼은 엄청 화려하죠. 모든 게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연히 오리지널 세팅이고요. 계속 보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피아제라는 이름이 위에 새겨져 있는데 사파이어 크리스트 글래스 위에 새겨져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26 이고요 이 제품은 34와 남성용이죠 26 여성용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여성용 26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5.2 비교적 얇은 편이죠 뒤를 보시면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제 라고 써 있고요 AO750 8K 핑크골드 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프는 이렇게 P라고 사견이 되어있고요. 이 안쪽에 무브먼트는 430P를 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인데 안쪽 무브먼트는 2.1mm 엄청 얇은 무브먼트를 쓰고 있습니다.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약 43시간이고요. 방수는 30m 정도 생활 방수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P를 조심스럽게 이렇 이쪽을 채우고 아이 손목 둘레는 16.5 이고요 제 손목보다 얇아서 찰 수는 없고 보여드리는 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피아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품 시계 브랜드 피아제 제품 트레디션 G2 제품을 무료 매장가가 7,150만원이죠 소개했습니다 짠